화이팅! 화이팅! 반갑습니다. 한국타전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저희 마라톤에 나가는데요. 미즈노런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마라톤에 참가를 할겁니다. 오늘 첫번째 훈련날이고요. 6키로를 뛸건데, 뛸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화이팅! 바이바이팅 와6 k 전완주안 쉬었다. 예, 우리전완완식완식완식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이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아 완전 이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 번호표 우린 밥 생각이죠. 뭐 티셔츠 그리고 올딩백. 오늘 드디어 두 번째 훈련입니다. 오늘은 9 k 로를뛸 거고요. 아, 지금 다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어쨌든 한번 뛰어봅시다. 오늘 완주합니다. 렛츠고 고고고고. 괜찮아, 많다. 자, 절반입니다. 오! 아! 오! 아, 너무 힘들다 오늘. 야봐,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야. 내가 왔다. 아이엠 너무 안지. 야! 와간다, 포에라 파이팅. 킬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파이팅. 자, 드디어 D 마입니다 12킬로를 뛰러 갈 거고요. 아, 우리 준수 집에 모여서 같이 잡고 나갑니다. 만족할 수 있도록 오늘 또 풀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아이유. 금방 갈게 금방 갈게 금방 갈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아팅파이 아, 아 저희 드디어 12kg 정말 힘들었지만 뛰었고요. 배달도 완주습니다 완주. 와우, 좋아 좋아. 목표 목표 목표. 오늘도 재밌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도자 내보세요. 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고요. 네. 아. 아, 아